네 안녕하세요! 홈파 여러분! 파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오랜만에 닥치는 대로 해루질해서 해물 쟁반 짜장을 먹어보자. 여러분, 댓글이 이렇게 쌓아드렸는데 어떤 곰팡이 분께서 형 닥치는 대로 해루질해서 해물 쟁반 짜장 제발 한 번만 만들어주라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해루질해서 몽따아버린다면 해물 쟁반 짜장을 만들어서 추배해려 해보겠습니다. 근데 혼자 해루질하러 가기 싫어요. 같이 해루질하러 가요. 레츠 고. 아, 그, 고바인 분 중에 한 분이, 형이랑 같이 가려고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한거 맞아요. 은혜는 저랑 같이 안 가줘요. 힘든 건안 해. 자, 여러분, 오늘 친대로해루질 해서 쟁반 짜장을 만들려고 해루질을 하러 왔는데, 여러분, 알아요. 저도 롯난 물개 같은 거. 야, 오늘 보면은 해루질하기 너무 좋은 물입니다. 지금 물이 다 빠져 있어가지고. 야, 이거 개 좋은데? 흥분해다, 벌써. 뽀찌레기 잠깐 여기 짜져 있어. 이런 날은 100% 창무이도또 만날 수 있고, 군 소래액기야. 왜 거기에 있니? 뭐가지 잡고, 라사. 창문수 아주 싫은 야이야볼링공처럼 꺼져. 그래, 여러분. 닥친대로 해루... 페루시아때 항상 군소 안났었는데 오늘 한번 잡아갈게요 일로와라 산책이다 이렇게 이렇게 세운 다음에 군소 군수... 야, 보랏빛, 너, 뒤질래? 들어가라. 닫아버려.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군소 나와도 안 넣을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라고요? 이 돌, 쫄짱개 돌. 들면은, 쫄짱개 다 이사갔니? 자, 여러분. 겁나 작은 해삼인데, 너무 귀엽죠? 이런 거는 그냥 물수제비. 그리고 여기 또 해삼부터 있었는데, 요것도 작아요. 물수제비. 두번 튕겼다. 잠시만 여러분. 이돌 들면은, 쫄짱개 분명히 한 마리 있거든요?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이렇게 주우면 되고, 이렇게 도망가면, 띠리리리리리띠, 마저 주우면 돼요. 그러면, 1타 2피, 누이 죽고, 매부 바고치단 죽고, 죽고. 쫄짱 개렕기들 육수 뽑으러 가자 어이구야 여기 개놈은 죽겠. 일단 들어가봐. 야야야 염색하지 마이럴게 아이고 여러분 군수가 보랏빛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위험한 내게를 나는 계속 먹었으니 몸이 썩어겠다. 더 이상 물 뿜지 말아 진짜로. 뒤진다. 받아 들어. 어 이거 뭐야? 대왕 쫄장게나얘 지금 집게 크기야. 다른 거 보시죠. 이거 싸워서 그래요. 야야 야, 물지 마라. 들어가라 지옥으로 보라빛 지옥. 버려. 여러분 이제 쫄장가 패스하고 돌게들만 잡을게요. 앤 문어. 앤내것만한 해삼. 해삼 이거 나쁘지 않다. 좀 작다. 오중 그만 살아. 버릴게. 장어 안 가져가요 여러분. 오케이. 이돌에내 모든 걸, 걸 걸겠다. 노름이다. 아 저거 족대로 잡고 싶은데. 에이, 야, 가냐? 아 손으로. 못 잡을 것 같은데 족대 들고 올걸 자, 시만요 여러분 한번 가보자 야한번 주라 선우고기니, 리발레기야 벌써 사라져? 어, 돌개 없니? 한 마리만 나와라. 바로 조자줄게. 이 돌. 어, 없어? 이 돌. 없어? 이 돌. 없어? 라떼서 컨텐츠 끝나서? 그럼 먹을만한 해삼 찾았습니다. 얘는 커요. 보세요. 야하. 요 정도면 먹을만하지. 내거보다 아주 한참 잡죠. 물총 손이 안 손해. 가져갈게. 자, 해삼 쥐고 바로 이 돌. 오케이. 돌개 있을 줄 알았다. 자, 일단 해삼 잠깐 흘려보네. 저 돌개 뒤에서 제가 발로 밟을게요. 오케이. 밟았다, 이 쉐끼야. 일로 와, 이래, 기야. <웃음> 돌개 한 마리. 잠깐만, 해삼 어있어 야, 너가 이거 해삼 물어. 오케이. 잘했어 니가 가져가는 거야 나는 아예 손도 안대고 있거든 거의 뭐 개다리 민족이네 열어버려 야야야 돌개력게야 군손은 찢지 마라 내 친구야 털려야자 아, 여러분 오늘 조가물이 만족이 안 되면요 내일 밤에 또 와가지고 조가물을 최대한 많이 한 다음에 쟁반자장을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오늘 끝내자 제발 이쪽이 돌개 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착각이었어 자요돌 열어 어 진짜 착각이었네 자 마지막 돌 열어 크나큰 착각이었네 오 잠시만 이거 소라야 이거 100% 소라 개겠지만 여러분 소라 개라도 있어라 이렉기야 군손 개 많아. 지금 여기도 웅크려 있네 이똥 같은 놈 아유, 아유, 아유 말이 너무 너무 심했네, 똥한테. 돌게, 돌게, 돌게. 오케이. 일로 와, 이래, 기. <웃음> 일단, 여러분, 쟁반 찾아, 1인분은 나왔다. 야, 너 집게발 한어 어딨어? 내가 떨궜구나. 미안해. 해 떨어져라. 야, 야, 야, 둘이 싸우지 마. 둘이 싸우지 마. 어차피 둘다비죠다다 바다 갈때 조심만 셔야 돼요. 왜냐면 저런 거 군수 안 보이잖아요. 밟고 미끄러지면, 여러분. 바로 뇌진탕에다가 러머니 대성통고. 잠깐만, 저쪽에서 냄새가 나. 아유, 벌써 개비린내 한다, 여기서. 들어보자. 내 코가 썩었네. 다을게 아, 예, 여러분. 개깐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로 지려야지. 이거는 육지질이잖아요. 그죠? 갈게요. 야, 가, 가. 구독자들이 했네. 자 여러분 고등은 사실 널리고 널린 게고등이어가지고요 이거 그냥 다고등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쓸면은 바로 1타이비 누이저고 부 저거 받아쓰고줄고고등은안 할게요 고등두 마리는 간질맛이 없어 최소한 펜타킬은 해야돼 아이고 여기 고등 아이고 마 무시라 아이고 마 굶어 뒤지진 않겠다 맞지? 아이구야 맥기보다 조금 작네 이야 여러분 아, 야, 야. 아주 시원하게 쏘네 이렇게 이거 언제까지 쏠 거야 야 그만 쏴 이제 무서워 어 잘했어 소름 돋았네 고둥 한 바가지 쏘고 아직 한발 남았고 몽둥이 들어가라 지금 두 명이서 가운데 환호시켜주네. 모색이적 바다. 자, 이제 깔끔하게 문어 한 마리만 뽑자. 이돌 들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돌 너무 무거운데? 아! 안 들리면 그냥 흔들면은 문어가 무서워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나오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이거 라이브 아니지? 꺼져버려. 또 해삼이 있구나. 해삼 너무 많아서 지겨워. 조금 두껍네. 버릴게. 어유, 유 얹어라. 데코레이션. 아이고, 너네 해삼집이었구나. 근데 조금 크네. 가져갈게. 권총이니? 샷, 샷, 샷, 샷, 샷, 바다. 자, 들어보자. 없지? 요돌 좋네. 없지? 오늘 포부스에서 선정한 돌이 조금 다른가 보네. 내일도 와야겠는데, 이거? 아까 드럼... 한번 또 들어보지 뭐, 곳에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들었었구나? 나 집에 갈래.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지금 해삼 세 마리, 쫄장게네 마리, 고동 다섯 마리, 돌개두 마리, 군소리게한 마리 다다. 자, 그래서 지금 석축으로 갈 건데 거기서만 약에돌개세 마리 이상 못 잡는다. 그러면 은 내일 또 와서 조금 더해루이 해가지고 돌개를 가득 채워서 쟁마 자자가 만들어볼게요. l 츠고 s go. 어, 저 뭐야? 아이고 문어 대가리인 줄 알았네. 군소대가리네 아, 네 여러분 저희 끝까지 지금 다 뒤졌는데 문어도 없고 돌개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해초들 때문에 보이지 가 않습니다. 자, 일 오늘은 후퇴하고 내일 다시 와서. 최소 돌개 3마리는 들어간 쟁반 찾아 만들게요 <웃음> 내일 이 오기 개 싫다 아왜 없는겨 뭐야 나 충청도 사람 아닌데 왜 충청도 사투리 쓰고 초차 나시원님 때문인가? 그렇게 아 오늘은 조가물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 여러분 대박 우와 뭐야 개코 여러분 뭐야 뭐야 <웃음> 여러분 진짜 우와 여러분 주작 아니고 진짜 저 여기 그냥 걷고 있었거든요 우와 아, 뭐야 얘가 왜 나와 <웃음> 진짜 다 거거 연출도 아니고 주작도 아니고 와 여러분 크게 보세요 야 뭐야 얘가 왜 나와 얘를 들고 갈 통이 없는데 우와 진짜 대박 이게 여기 이렇게 걸어 올라고 오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키다가 얘를 그냥 바로 잡았어요 주작이면 채널 삭제합니다 진짜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얘를 들고 갈 통이 없어요 제가 칼이라도 있으면 이 다리 두 개만 딱 박살려서 가는데 야얘 어떻게 하냐 어떡하냐? 왜 나왔어?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들고 갈게요. 포추에는 절대 안 당길 것 같은데. 일단 있어봐. 일단 대가리 잡을게. 아, 대박. 누가 잡으신 거예요? 예, 예. 방금. 어디서 보여요? 어디에서? 여기 앞에서 비어 올라오는 거 있어가지고. 야 갑자기 나왔습니다 여기서요? 예, 예, 대박, 대박. 지금 매일 오는데. 아, 그래요? 네. 한몇 마리 잡으셨어요, 지금까지? 보기만 하고 문어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혹시 칼이 있으신가요? 칼이요? 저 이거 다리 두 개만 잘라가면 돼서 이거 가져가셔도 되는데. 어, 그래요? 아, 그럼요. 저는 지금 뭐 영상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아, 유튜버예요? 네네네. 저도 유튜버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아유. 아예아닙니다아예예 예, 그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 어떻게 가져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여러분 빨판이 붙는 거 보세요. 신경이 맞아 살아있어가지고 엄청납니다. 아우 라삭 라상. 아예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린 것만으로도 지금 만족하고, 야 이거 무슨 대왕 문어 너클 보셨어요 여러분? 펀치에 바로 전맥질 보다 이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야 잠깐만. 오야 여러분 무서운데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잠깐 나봐. 오오 이거 보세요. 빨판 자고 보세요. 살다 살다 문어 잡은 다음에 문어 다리만 가져온거 처음이네 오야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가져가고 야속대로 내일 다시 와서 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집에 가서 다 얼리자 가다 와 이거 진짜 부왕 태는 느낌이었네 문어 한의원 차려야 되나? 괜히 잡았다 리바 냄새 개나네 얼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조가를 가져왔는데 오우 이 녀석 와. 여러분 제가 이 문어를 얼굴에 붙여 자 미친... 여러분 제 원래 개 장난쳐요. 너 얼굴에 붙여보세요. 자 여러분 이 문어를 제가 그분한테 잘라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일 큰 거는 가져갈 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어 다리 3개 정도만 잘라온 겁니다. 이게 분명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닌데, 야야야야 야, 야. 야, 너 개를 이렇게 문어 다리야? 개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 개는 지금 형체가 없는 거랑 싸우고 있는 거잖아.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얼리기 전에 손질해야 될게 뭐냐면 군소랑 해삼들만 하면 됩니다. 뭐야 얘왜 여기 있어? 야, 야, 야, 어제 먹은 거 사람들은 다 들키잖아. 야, 그만 좀 싸워. 왜 다리랑 싸우고 있어. 야, 그래, 돌기야 그냥 네가얘 잘라주라. 네가 알아서 해. 너한테 맡길게. 토닥토닥. 자 일단 손질할 거 군소랑 해삼 세 마리만 빨리 손질해줄게요. 군소 배 가르고, 과감하게 뒤집으면 내장 다 나옵니다. 다 빼버려요. 자, 여러분 군소 손질 다 됐으면 여기다 넣어. 야, 야, 야, 야, 상문아. 엄마 좀 괴롭히지 마. 엄마 일하고 있잖아. 잘가. 나 카메라 없이 찍을게. 자, 여러분 이제 해삼을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씨 아이씨 아기해삼 삼형제 자 여러분 해삼 손질은 간단합니다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죠 이게 롱구멍이고 여기 보시면 용룸용룸 할수 있는게 라가리에요 양 끝만 탕탕 자른 다음에 안을 거 빼고 탕탕탕 자르면 끝이에요 자 대가리 라삭 오물 나오지 마라 롱구멍 라삭 오물 나오지 마라 그냥 쫙 빼서 버려버리면 돼요 가운데 한번 라삭 썰으면은 해삼 손질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세마리다 손질했으면 빨리 씻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밤 11시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많이 높일 수가 없어요 빨리 따라와 빨리 띠리리리릿 여기다 버려 자 그럼 요거는 따로 이제 돌려서 묶어버려 자라럼 이제 돌개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오어 다리가 먹어버렸어요 세기의 싸웁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야야 흥분하지마 거의 다 했어 잠깐만 으아야 어. 돌개야 미안해 <웃음> 이마 위에 뭐 있는거 아닌데 내가 뽑아줄게 와 이거 안돼 어됐다 너도 기쁘지 착해 잘해 잘했어 이 문어는 잠깐 여기다 빠져두고 이 돌기를 바로 요리를 해서 뜨거운 거에 가열을 하면은 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팔다리를 다떼버려너왜 계속 웃어? 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알아 넌 몰라도 돼 <웃음> 그냥 카메라만 <웃음> 찍어줘 어쨌든 그래서 한번 얼려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살짝만 씻겨주고 쳐들어가 자 그래서 이두 마리 다시 돌려서 묶어버려 자그리고 얘네들 있죠 고둥이랑 쫄짱개들 바로 여기에 다 넣을게요 들어가라 너 공기 잘해? 공개했다고 아주 막나가는구나 막나가 자 그리고 쫄짱게 같이 여기 넣을게요 이렇게 쑥쑥쑥 해서 돌려서 안 먹을 건데? 그냥 묶어버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대망의 요 문어입니다 문어 자 여러분 원래 이 문어를 냉동 보관할 때는 삶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해동하고 먹을 때좀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냥 생으로 얼리고 나서 삶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얼리고 요리할 때다 같이 한번 삶아줄게요 들어가버려 야야야 어, 붙지마 붙지마 플플빨오 부... 빨리, 빨리 부... 정신없지 음. 어, 카메라 왔다갔다 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1번 아니요 라가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2번 구독자님 말따를거지 아니 여러분 이 사람 욕하세요 이거 뭐야? 뭐? 아 여러분 맞다 이거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거 그 키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도 작고 이런 거 생기면은 스럽잖아요 이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세게 하다가 이 볼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거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여기에 지금 긁혀가지고 여기 보시면 상처있습니다 상처있지? 아니요 키마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포장한 네개를 지금 싹다 여름 여기다가 다 얼려서 아아따가지 얘는 왜 이렇게 승질해 난 거야 비늘 뚫는 거 아니야? 지옥에 가버려 이이이 이, 이, 이. 내일 봐요 아니 다시 내일 해볼질줄알때 나삭 나삭 여러분 다음날 또 하는데 제가 어제 문어 놔줬다고 하니까 화가 엄청 심하게 나가지고 오늘 문어 잡을 거야? 다지졌어 아, <웃음> 개깝치네 자 뽀치 던지고 여러분 오늘 저는 문어 말고 돌개입니다 임무를 주겠다 무조건 돌개만 잡아라 아, 회삼나 너랑 안 잡을 야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요 조심해 한번 넘어지면 말해 촬영하러 갈게 다 돌개야 돌개 이렇게 어디니 뭐가? 그 돌이잖아 그게 뭐 해삼이야 그러니까 헌터팡 유튜브 좀 보라니까 가이 촬영만 하고 보지않아 군소 필요하냐고? 너 먹여줄까? 롯나상 남자 개카리스마이저 아이고 아기 군소 뚜루루뚜루 일로와 뚜뚜루 날려버려 뚜루 야 여러분 진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기 해삼 보이시죠? 하나 또 아리 틀고 있죠? 라나콘다처럼아우 미끄러워 안 돼! 야, 골로 빠지면 어떡해! 집게들과 집게! 아, 요거라고 후라쳐야겠다 요거. 빨리야, 도망가! 도망이, 회사는 도망가지, 다리 있잖아. 돌기가 그 다리야. 제, 제, 여기 회사. 아, 어, 미안. 아, 근데 내가 지금 해지어나가지고 여러분, 봤죠, 아까? 아휴. 자, 이제 가. 아, 회사 많아. 너가 지금 못 보는 거야. 나는 지금 몇, 마리나 봤는데. 몇 마리 나았는데몇 마리 남았는데. 한 번, 오,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오, 야, 야, 야! 야. 여러분, 이거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 대박이지. 야, 야, 야, 야, 야, 어디 가자. 우와! <웃음> 야 어제보다 크다 이거 이때까지 잡았던 거 제일 크다 우와 대박이지? 키우자 뭘 키워? 은혜 근데 이거 담을 통 없어 우리? 아니 가져갈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가져갈 건데? 내가 안 와서 <웃음> 어. 오늘 또 잡았는데, 이거 가져갈게요. 러머니 드릴게요. 오케이, okay, 이거 러머니 드리자. 여러분, 이거 러머니 드릴게요. 개 잡아야 되는데, 리가 다 쳐먹었구나. 리킥리킥낼끼야 어제 걔는 다리도 하나 성해지지 않았었는데, 얘는, 와, 지금 다리랑 너무 완벽하다.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딱 이만한 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 희한하네. 저도 이렇게 두번 연속으로 큰 문어 잡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어제 여러분, 저 다리 세개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러머니 갖다 드릴게요. 짜장이 넣으면요, 어차피 제가 다못 먹고, 요런 걸로 효도해야죠. 짬 효도. 아이고야. 얘숨못 쉬는 거 아니야? 얘 그럼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숨못 쉬는 거 걱정하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먹을 거잖아 <웃음> 저 무조건 지금부터 돌개입니다 돌개 한 마리만 저렇게 이제 문어 찾네 해삼 찾는다면 왜 문어 져서 거기 깊어 갑자기 해초템이 안 보여 더 앞으로 가지 마 빠지면 은일분만 찍고 구해줄게 이거 봐군서두 마리 짝짓기 한다 건서 <웃음> 우리도 오늘 왜왜왜 방문이야어방문이다방문아 왜, 왜? 어, 아이고 아이고 방문아너개 먹고 있었구나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아 오늘 큰 문어 하나 보고 작은 문어 하나 보고 하네 잘가방문아야딱 키우기 좋은 사이즈인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못 키워요 내년에 키울게 어떻게 잡았대 그거 키워가지고 오 이렇게 <웃음> 어 잘했네 3점 어제도 했으니까 돌게한 마리만 나오면 들고 집으로 갈게요 해산 빨리 잡아 라 이거 돌게 나오면 은갈 거야 돌안 나오는 거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웃음> 넌 뒤졌다. 네, 마판 스포트로 돌이랑 돌은 다디릴게요 팡문이 또 나왔어? 아, 아까 갠가 보다. 야, 너 계속 잡히지 마. 빨리 튀어, 튀어. 돌 밑으로. 너졌나 봐. <웃음> 먹자고? 아, 진짜. 아우, 개못됐네. 어, 오 우와. 여러분, 이거 달팽이 보세요. 겜민숭 달팽이라고 하는 건데. 야, 이렇게 큰거 처음 본다. 원래 엄청 조그만 거 옛날에 키워보자 했을 때 키웠었거든요. 이게 달팽인데 잘 보기 힘들어. 근데 겜민숭 달팽이는 먹을 수 없습니다. 독이 좀 세가지고. 정신을이 꺼져. 있어 내가 항상 포기하지 말랬지 항상 그런 거였어요 같이 하다가 어, 없다 가자 했을 때 내가 포기하지 만 하면 곧 나와 맞지? 네. 늘 그랬어 그거 생각하고 던진 거야 지금? 아 그래 이러면 나와 다음부터도 아무 생각 없이 사라줘 <웃음> 어 돌개 돌개 어 아닌가? 돌이 어, 돌이네? <웃음> 아니 아니야 진짜 돌개인 줄 알았어 자 여러분 돌개 나왔습니다 돌개 근데 여러분 집게 필요해요 천천히 봐 천천히 내가 보고 있을게 저거 놓치면 끝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잡는니다 랏싹 예.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세마리 채운다 있죠 아이고 문어 때보다 기쁘다 야어 어디갔어? 여있다와 노실보이다 와와 얘네 진짜 안 보여 아이고야 이로 <웃음> 알아 숙회구나 아주 맛있겠다 조배를 지금 벌써 개세마리에 피문어 다리 세개 들어간 것까지 하면 개저렴버린 쟁반차장 만들 수 있는 대너야야야야야해회사들 집중야 러머니거야 다다 야 문어 갔니? 어, 이거 아주 탱탱해지네 저 봤어요 지금 돌개가 없는 게 문어들이 지금 해안으로 많이 들어온 시즌이라 오늘 잡은만한 그런 문어들은 돌개나 백합 이런 거 먹을 텐데 소상 여기 아까 있다 했잖아 오 어, 있었어 진짜로 여러분들 보셨죠? 저기네 저기네 예예예 야아구의 힘을 줘아구의 힘을 아 그래도 좀 작네 내것보다 오오오오 아, 재밌을 뻔 했는데 자 여러분 마지막 해삼키 바로 닫아버리고 이거는 러머니 드리러 갈게요 아유, 가자 자, 여러분 이 러머니한테 문어주러 왔거든요 어머니 이거 문어 잡아왔어요, 문어 뭐 이거 나 주는 거야? 아니요 아이! 한대 맞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롬나 아팠어요 자, 여러분 이 잡아 온돌게도 마저 얼리고 내일 바로 개저렸버린 쟁반해물 짜장 만들어서 추를해 볼게요 내일 봐요 라삭 마삭 자라 이렇게 싹다 얼려버린 수산 자원을 소금물푼 40도 씨 물에 싹다 일단 해동시켜줄게요. 오우 씨. <웃음> 여러분 이거는 해삼이랑 군소인데 덩어리처럼 됐네. 들어가라. 돌기야 너는 비닐을 잡고 죽었구나. 어, 됐다. 얼음을 잡았네. 어 됐다. 자 그럼 여러분 대망의 문어 다리입니다. 야이 문어 다리 세 개밖에 안 잘라왔는데 그래도 지금 엄청 커요. 이거 거의 흉기예요. 흉기. 어이구야 어우 잠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싹해동 시켜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동 시키는 동안 이 쟁반짜장에 들어갈 각종 야채들을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양배추 썰어 라삭 썰어 라삭 바로 여기다 옮겨줘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쟁반짜장에 꼭 들어야 됩니다 랑근 떨어뜨려 라삭 반죽아 다음은 홍로추 라삭라삭라삭라삭라삭라삭라삭 라삭, 라삭, 라삭, 라삭, 라삭, 라삭, 라삭, 라삭. 야호 자, 여러분, 썰건 다 썰었고, 여기 나머지들은 그냥 싹다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파파파파파파, 자, 그리고 새우 다 넣고, 자, 그리고 짜장에 요 돼지고기가 빠질 수 없죠. 싹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해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 옮길게요. 자, 그리고 먼저 볶을게요빨리빨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때리지마 아우. 근데 나는 좀 약간 악마 같은데 너 악마 봤잖아 워워워워 턴 오프 자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은 구워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동이 완료된 해산물들을 싹다 한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터야 잘가 하늘에서 보자 이따 짜장으로 만나 자이 해삼이 얼렸다가 하면은 요렇게 약간 탁해집니다 약간 색도 곰팡이 색이죠 곰팡이 말고 자감사 여러분 이렇게 얼렸다가 해삼을 익혀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버릴게요 자 그리고 야 잘나온 문어다리입니다 그저께 잘랐었죠 근데 이거 채치인데 거의 오우 야 이거 아프겠다 아 오, 진짜 아파 혹시 한 대만 맞을 의향이 <웃음> 미안해 자 얘네 잠깐 빼두고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자작하게만 받습니다 요 정도 고무장갑 뭔지 아시죠 군소 에디션이에요 일로와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대소 되게 터져버려서 천날에다 호 짜가 데 많이 잡았는데 둘째 날 돌게 한마리밖에 못잡아요 이게 다너 때문이야 뭐라고? 오늘 저녁밥 없다고? 미안 바로 해산물 다 입죠 자 그리고 나서 저 육수에다가 바로 짜장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물 쟁반 짜장이라 했잖아요 해물이라그래서 해물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물 육수를 이용한 쟁반 짜장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좀 전문적이다 스마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산물들이 다 익었는데 지금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약간 구린내가 나거든요 왜냐면은 너구나 이 군쇼레기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볶아놨던 야채를 같이 넣었습니다 와우 짬뽕인가요? 짜장면인데 오늘 나 혼자 먹을 거야 자 여기다가 이제 요 짜장가루를 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고 이 밑에 있는 물에다가 쫙 풀어줘요 색깔 변한거 보이시죠 여러분 리렸다 리렸어 근데 여러분 이 짜장가루만 넣어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약간의 그 풍미를 더하기 위해선 람기름도 살짝 불소스도 살짝 완장도 살짝 자 맛술 요거는 약간 잡내를 잡는건데 살짝 진짜 넣으면 어우 취하겠다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설탕이 진짜 중요해요 이건 좀 많이 들어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저 한숨 쉴 사람은 난데. 아나 어, 아끼는 아껴... 번치자또 이왕 제마짜장할거수타고 해야 되잖아요. 면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짜장면 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니 하오 짜미아바가야로니하 와하오 샤. 이게 사실 수타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사실 한달 정도만 배워도 이거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숱하면 아, 아냐 아니야, 니내돈 아니야. 주고 산거 들어가라 면을 익힌다는 느낌 말고 볶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자 여러분 이 해서 이틀간의 노가다 끝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우 너무 예쁘죠 위에 약간 무순 같은 거 이거 약간 필수잖아요 제가 쟁반 짜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쟁반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응 어 그거야 이건 트레이예요 저기 쟁반 트레이예요 쟁반 네마음자 많이... 여러분 진짜 리얼 쟁반 짜장입니다 진짜 여기다 부어? 이게 쟁반 짜장이지 알았어 알았어 뭐야 이게 진짜 트레이에다가 음식 부어서 먹는 거 처음이다 야 그래도 여러분 뭐 비주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 그래요 여러분 먹기 전에 문어가 너무 크잖아요 문어를 조금 잘라서 먹을게요 아니야 어, 예? 아니야 예? 들고 뜯어요? 그냥 이렇게하면 얼굴 노출시키자 함부로 못하게 나한테 그러면 하나는 자를게 내꺼 아니 내 거. 너거 없다니까 오늘 아우야 달리는거 보세요 라사 사브라이 라사 꼬르동 그 <웃음> 수빅스 어 이거 빈순이 건데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쟁반 짬 쓰레기가 탄생이 되는데 이거는 군대에서 버리는 짬 느낌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 원래 짬밥이 더 맛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맛있는 거라 여러분들 아 저렇게 저거 토 안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잊으셨나 본데 여기 군소 있어요 자 먼저 면마 한번 먹을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허드팡 여사 무조건 서서 먹는 거 아니시죠? 근데 요즘 앉아서 먹거든요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서서 먹을게요 초베르 와, 와 너무 맛있다 그냥 춘장이에요 여러분 시중에 파는 쟁반자장만큼 맛있어 아 맞아 맞아 여러분 라장면 먹을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로즈가루 뿌려 뿌려 뿌려 뿌려 뿌려 뿌려 뿌려 뿌려 뿌려 와우 자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니 차근차근 가자 바로 군소를 해버리면 사람들 보고 꺼버린다고 문어 갈게 여러분 문어 예, 보시죠 쫘자 문어랑 해서 바로 초베르 문어가 그냥 짜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와... 턱개 아프니까 잠깐 꺼줘 문어 개길게 여러분 조금만먹게요 문어 자 그럼 다음 먹어볼 녀석은 점차가 우리 많이 잡았잖아 자 이거 해삼입니다 해삼 자 해삼이 컸는데 입끼면은 쪼그라들어요 자요 해삼이랑 면이랑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자 문어예요 문어 문어가 나가려해서 계속 살아있어요 여러분 어우 아, 알약인줄 알았네 자 여러분 해삼 먹어볼게요 해삼 여기 껴있는 거 보시죠 이자 해삼 바로 초베르 음 해삼이 제일 맛있다 여러분 해삼이 보통 생으로 많이 드시는데 구워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거나 졸여서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자 다음은 게먹어봐야지 여러분 게를 또 분해해야죠 열어버려 라사 요 아가미는 되도록이면 제거해주세요 여기에 제일 더러운 게 많거든요 퇴일에게야자이 게를 짜장 소스에 푹푹 찌어가지고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자 찍어서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얘는 진짜 명불허전이다명불허전 딱딱해서 랑냉다나갈것같아자 얘도 먹었다 이제 뭐먹어요 조용히 좀 해라 게딱지에 비벼서 먹어봐야죠 면을 이렇게 넣어서 조진 다음에 자요 게딱지에 있는거 싹 꺼내서 야 색깔 변한거 봐라 아니 누가 <웃음> 자장면을 이따위로 추베르파나 추베르? 파나? 추베르? 진짜 맛있다. 완전 풍미가 달려요, 여러분. 개 풍미. 짜장면은 약간 이쁜 맛인데, 쟁반 짜장면은 여러분, 이런 개가 잘안 들어가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양념이 다 나가 버려. 자, 오케이, 여러분. 이제 그 녀석 찾을게. 응. 어디 벌써 찾았다고? 이거야? 음너 되게 잘 찾는다. 개빡치게. 자, 여러분. 군소. 군소 짜장면은 참나 내가 왜 해루질 할때그 군소를 넣는다 해가지고. 해루질 하러 갔을 때 물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날에 정말 해루질 하기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분 좋아가지고 군소 한 마리 넣었는데 지금 두통개 와요. 군소만. 군소 짜장인데, 군소만은 너무 욕심이다.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잘 먹으면서 굴소양이날라갔나 봐. 아 온다. 굴도 가렇게니까어청 뛰기야. 이게 하기 대. 겔... 에, 아막 야아 다시는 군수 안 넣습니다 영상 끝났어요 파기요 졌네 아뭐라졌다 내가 어? 군수한테 어. 잡으러 가자 지금